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많이 만드셔야 하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초간단 파워포인트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십몇년 동안 파워포인트 강의를 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직장인분들을 만나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ppt 빨리 만들 수 있나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이세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이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제새책의 내용인데요 그새책의 내용도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것에 대한 모토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기능들 중에서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게요 도형 또는 텍스트 등 효과만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단축키이자 기능인데요 Ctrl Shift C를 눌러서 붙여넣을 땐 Ctrl Shift V를 누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어 효과들을 내가 만들고 있는 자료에 바로 붙여넣을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디자인적인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만들어둔 효과만 싹 가져오신다면 훨씬 빠르게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작업하다가 최대한으로 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뒤로 돌아가기 단축키 Ctrl Z 아시죠? 네, 파일, 옵션, 그리고 고급에 가시면 확인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20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0으로 설정해 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설정만 바꿔주시면요 틀리더라도 최대한 복구할 수 있으니까 퇴근 전에 멘붕하는 일 없겠죠? 알고는 있지만 왜 써?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직장인 분들에게 알려 드렸을 때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유용하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던 기능이에요 텍스트만 입력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다양하게 도식화를 시켜 주니까 시간 절약은 물론 디자인적인 감각도 올릴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요 스마트아트 변환으로 눌러주시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때에 따라선 그림으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 기능도 한번 알아두시면 정말 빠르게 파워포인트 제작이 가능할 겁니다 이미 직장인분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리본 메뉴 상단 그리고 하단에 배치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설정을 미리 해두시기만 하면요 마우스로 일일이 기능을 찾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해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그림 바꾸기 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순식간에 인포그래픽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그림으로 빠르게 변경이 가능해서 시간 절약이 정말 많이 되는데요 최신 버전에서는요 크기와 우리 효과까지 그대로 입혀지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더 많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설마 아직도 복사 붙여넣기를 Ctrl-C, Ctrl-V로 하고 계셨나요? 슬라이드 내에 있는 모든 개체는요 복사 붙여넣기를 할때 키보드 왼쪽 하단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복사가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장소로 바로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일일이 누를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뚝딱 해낸다는 거죠 특히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시키면요 수직 수평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인포그래픽 자료를 만들 때 또는 보고서 제안서 만들 때 정말 유용합니다 재실행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재실행 F4 버튼을 누르신다면 순식간에 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가능하고요 또한 방금 전에 삽입한 텍스트 효과를 다른 곳에 똑같이 적용을 하려면 F4 버튼을 누른다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특히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인포그래픽 보고자료 등을 만들 때도 많이 활용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매번 물려받은 파워포인트 디자인 자료만 가지고 PPT를 만들면서 시간을 버렸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PPT 템플릿 또는 본문 디자인들을 만들어 볼수 있거든요 도형 삽입 후에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요 도형의 모양을 다양하게 바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선 모양을 또 다양하게 바꾼다든지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요 곡선도 그릴 수 있어서 사각형 도형이 또 곡선 형태로 만들어진 새로운 도형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해요 이전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정말 많고 그리고 시도해 볼수 있는 건 많으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틀을 미리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사진을 자주 넣는 ppt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진 사이즈가 각자 제각각이잖아요 삽입할 때마다 항상 새롭게 설정하고 자르고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이럴 때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활용하시면 미리 틀을 제작해 두고 그틀 안에 이미지를 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정말 빠르게 파워포인트 제작이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 작업을 시작할 때 미리 슬라이드 마스터로 세팅을 해둔다면 앞으로 제작할 때 시간 절약이 정말 많이 되지 않을까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파워포인트 2019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만 가능한 기능인데요 바로 SVG라는 이미지 파일을 파워포인트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SVG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나 또는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던 자료를 슬라이드에 삽입하고 그것을 그룹 해제 또는 도형으로 변환을 해주시게 되면 파워포인트 내에서 저절로 분해가 되고 마음대로 색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기능을 여기에서도 쓸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자료들을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을 맡기거나 또는 외주업체에 넘겨주고 며칠씩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써버리면 훨씬 빠르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제가 열 가지 스킬들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 스킬들만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퇴근 시간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알려드렸던 것들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영상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나올 제 신간, 제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 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